어디로 갈까요? <웃음> 이번에 내가 노란색이고 네가 빨간색이지. 어. 그럼 나 여기 할게아 글록 말고 데저트 그걸 쓸까? 데저트. 야나 자리 바꿨다. 따라온다. 아니면 저 캐슬 갈까? 사람 없는데. 어, 야 사람 하나 추가로 더 붙었다. 어, 봤다 봤다. 녹색깔 추가로 붙었네. 녹색 중국에 붙었다. 아, 죽이고 싶다 이거. 녹색 차단. 파란색 차단. 녹색 차단. 일단 나는 바로 템을 가지러 갑니다. 나도 나도. 아, 나, 나, 나, 시장복 일부러 샷건으로 바꿨다. 그 총보다 이게 편하더라, 나 음, 나도 그, 게편하 아, 쟤를 사다리 올라가야 되나. 우리가 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어. 아, 씨발. 야, 쟤안 움직인다, 근데. 죽일래? 아, 안 죽는다. 총알만 남기게 된다. 아쉽다. 쟤 움직인다. 아, 안 돼. 움직이지 마. <웃음> 내가 못 움직이게 싸버리고 싶다. 그건 나도 동감이다 홀로그래픽. 오, 이 값, 이랩 값. 오. 근데 여기 털, 털만한 게 뭐가 없다, 이 도시, 근데. 털만한 게 없다. 오, 백터다. 나쁘지 않아. 어, 없다. 다른 데로 가자. 어? PKM이다. 어 제랄 나 줘. 어 일단 쟤를 따돌리고 나서 줄게. 일단 주소 놔봐어 내가 먹었다. 안 그래도 쓸라고 먹었거든. <웃음> 어, 어, 아 PKM이 얼마나 좋은데. 일단 이거라도 주쓰래나탄약이 없지만. 나중에 탄약이 생기겠지. 아 MP4. 아, 이거 두개 주문해야겠다. 참고로 쟤는 그 갈고리 들고 있기 때문에. 오 어, 오리진 씨 위주였다. 어 그거 내가 있던 데서 발견했던. 음. 아아야니어딨냐아거 있네. 야쟤 벌써 버리고 가. 우리는 일단 30초 기다린다 okay. 여기 털었지? 응. 여기도 턴거 같네 야한놈 벌써 사망이다 임종이다 쟤 엄청 사람 많은갖거든어 잘가 친구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고마웠다 임마 어그로 꾸는 데었다 그래도 덕분에 입이 줄었다. 뭐야, <웃음> 어, 어, 어, 저기 털거 많은데. 어디? 여기. 아이, 몰라. 어. 자, 우리가 갈 곳은 저쪽이다. 오케이, 보였다. 봤스 <웃음> 다... 아, 자, 그냥 표식을 그냥... 확인하고, 먼저 표식을 향해서, 이! E! <웃음> 그럼 나도, 으아! 우리는 한방에 저뭐 트럼베인가 저기까지 도착할 것 같진 않다 아마 가까이에 도착한다 그래도 난 나무에 걸릴 것 같다 안된다 나는 어, 내가 고도가 좀 낮다 지금 어우 씨발. 뭐야 이거 아 니한 안 비싸다 아 어, 중간에 나무 때는 한번 풀려가지고 시껍했다 <웃음> 나는 바로 이 위로 올라간다 어 뭐야 씨발음내거다아 <웃음> 어, 니가 플래시백 썼나 지금 어데을 써버렸다 레닷은 꺼져라 레닷 안받는다 오리지시비가 개 많노 이게 그 뜻은 샷건탄도 많다는 뜻이지 참고로저 차량있다 다 탈래? 제가 훔쳐갈까봐 일단 표시계에안 찍어. 찍었... 홀로그래픽은 죄다 끼워놨으니까 괜찮고. 이거 쓸만한 총이 아직도 안 나왔다야. 나도 별로 안 떴다. PK야하고 백터하고 MP5거든. 어? 백터가 백토, 백터가 이거. 어 백터다. 난 젠토다 젠터 아, 잼터다 잼터 모르겠다, 백터 찬양합니다 아 근데 5탄 7탄 무기가 하나도 안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아개 왔다 잠만 저 타는 거 훔쳐갈 것 같은데 개새끼 <웃음> 우리... 탔다 탔다 아 개새끼 저거 아저 멈췄다. 이제 총으로 쌓야 되는데 저거. 차를 터트려야 될까? 차 터트릴까? 터트릴 거면 터트려라, 그래도. 어, 야, 같이 터트릴래. 어, 난 RPG 없으면 안 터트린다. 야, 우리 탈 거다. 나둬라 그냥. 오케이. 조금만 부셔놨다. <웃음> 어차피 저거 위에 뚜껑 없어가지고. 몇대 맞으면 터지지 음. 어. 아야 이거 반피까지 까놨네 착권으로한 다섯발 쏘았다달래 탈까? 기다립시다 음. 아 근데 이거 타봐야 딱히 갈때가 저안쪽뭐 바... 어차피 안쪽가야 하는데 그건 말... <웃음> 그다음에... <웃음> 나한 번만 쏠래, 줘. 도망갑시다. 오른쪽에서 차 소리가 들린다. <웃음> 얘, 얘도 탔는데, 가자. 어, 어차피 어 기다린 거다. 기다린 거다. 가자. 딸기마다 아이스크림. 얘는 우리 대신에 고기방패로라도 써야 하거든 잠깐만 얘 아크 배우인데 아니 <웃음> 민규다 오? 민규는 아치 배 아니었나 아치 배우 그래 아크 어, 아크라 했더니 아치라 했더 상관없다 아크 배우 어 드론한테 뺏겼다 시야를 뺏겼다 오. 도망가면 되지 더 가스가 안 되는 친환경 자동차. b 어디 갈 건데? 아! 정신 아, 못 차렸다. 술 마셨다. 야! 차 터지기 직전이다. <웃음> 야, 야, 야, 야, 차 폐차 시킬래, 그냥. 어 <웃음> <웃음> 아, 씨, 잠만. <웃음> 아, 존나 어이없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운전 너무 제대로 잘못다 <웃음> <웃음> 아니 미친 씨.. 이를 이렇게 뒤진다야 이걸 이렇게 뒤진다고 씨. 이렇게 늦은다고, 아, 씨. 아, 아. 응? 뭐야 이거 킹 네벌 디모에 이거 만났던 놈 진짜 안 됐는데 100키어짜리 잡혔는데 오케이 보비야 내가 녹색이고 3, 네가 파랑색이네. 2, 일단 팀보이스를 오, 끊어. 위치가 교과군이야 또. 음소고 음소거. 넷. 네 파랑색이 이제. 어? 어, 파랑색이다. 어, 네 녹색이었나? 하필 그 색깔이냐? 아니다 그 색깔. 녹색은 그 친구의 색깔로 하자. <웃음> 네, 녹색은 레쿠 자색이다 이제부터 음. 저 위에 두개 있는 저 다른 애들 저두 색을 합치면 안 좋은 거지. 제네은 꼴등이다. 내가 예언할게. 로로롱. 이 너무 근데 너무 어이없게 주고야또또한명 끼었다. 악 당근 저리가. <웃음> 하필 또 하필 또 껴도 저 색깔이 끼. 어 아, 나한테 끼었다. 걔 바로 움직이나, 설마? 어. 어, 아마 쟤 그럼 장수 정 타고 있는 것 같아. 빨리빨리 털어라. 오케이, 오케이. 아, 움직인다. 후기다. 빨리 털어라. 없다. 제한 시간이 풀려버렸다. 빨리빨리. 없다, 야. 야, 창고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 오, 가끔 뭐야. 그런 거 있다. 어이없을 정도로 없는 경우가 같니까아 나도 지금 템이 없네 안 뜬다 컴프레스도 서브머신건 거라서 쓸모가 없어 일단 백터라고 들고 있을래 나도 백터 찾았다. 백터파다, 백터파. 백터는, 그 확장 탄창 없은 쓰레기 된다. 조심하자. 그러니까. 어, 컴프레서 스나이퍼를 주어. mp5. 나이스. 수운안 달려있나? 안 달려있다. 이미 없다. 달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경우는 드는 적. 였지 보통 지가 먹은 기억 은 나고. 오, 대신 난사비율 주었다. 뭐야 이거? 엄청 우람하고 멋진 총이다. 쪼본다. 오라바고 멋지다니. V 뭐지 이거 이름 종이. V K S다. V K S. 아 설마 5 0탄 쓰나? 어. 아 그거 내가 먹고 싶은 거였는데. 줄까? 어주먹 고맙고. 온나 온나 온나. 오나 어, A K 다 치쓸래. 아, 어 거기 간다. <웃음> A K 다 치쓸래 나. 야 혹시 걔가 먹으려고든? 오드... 오... 아 이거 니 거로 보다. 내가 주었거든. 야, 니네 앞으로 던진다. <웃음> 혹시 이총 맞나? 내가 들고 있는 이거. 어, 그거 맞는 것 같다. 버렸다. 어, 뭐, 잘 먹었어. 영점 못 맞지? 아, 어. 뭐, 탄약도 던질게. 어, 어 그럼 고맙지. 어디 던지 던졌다. 와, 이렇게 많이 주나? 어, 어디서 던져. 이렇게 주었네? 거기 이거 있는 데서 같이 주었나? 어, 잘 뒤져보니까 있더라. 있더라. 어, 음, 잘 먹었다. 아, 이건 누구한테 방송할 수 있으면 참, 근데. 왜? 음, 민규 같은 애가 보고 할 수도 있다, 이거. 하지, 그러면, 디코에다. 아, 그러기에는, 음, 나의 컴퓨터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아, 충분히 버틸 거, 그거, 메모리 16이라며. 어, 16이긴 한데. 16이긴 한데, 미묘하게 불안한 어, 뭐지? <웃음> 아, mp5, 필요 없고. 아, 총알을 좀사해야 되는데. 아, 확장 탄창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와, 여기서 좀 개겨도 되나? 어? 아, 한 번에 갈수 있다. 어, <웃음> 뭐야, 그냥 개겨도 되네. 아 근데 완전히 한 번이라고 좀 오, 오, 이동해가지고 야쟤 튀었다 응. 배 타고 도망가는데 음, 뭐 나더러 어쩔 수 없다 <웃음> 개인, 행동이, 개인 행동을 에동한자는 사형이 저한다 어차피 가다 죽을거다 <웃음> 뭐예상외로 끝까지 살 수도 있긴 한데 뭐 가다 죽는다 뭐 와, 백터 확장 탄창 왜안 나옵니까? 음... 어? 난 떴다! 백터! 하나 더 있는지만 확인, 확인해도... 없다. 아쉽지만 없다. 없다. 나도 구석구석까지 다 뒤져서 찾은 거. 아, 그거 하나만 나오면 딱 되는데. 야, 일단 우리 저기로 가자. 확장 탄창이 그거... 33발 되는 거 맞지? 어, 맞다. 야, 쟤,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돌아왔다. 태워준다고 돌아왔다. 야, 거기서 있어서 저기 날아가자. 아마 한 방에 간다. 가죠? <웃음> 존나 편안하다. 탈까, 저거? 저거 타자. 도망가는데. 개새끼다. 어. <웃음> 야, 저, 저, 저, 배 총으로 쏘자. 아니다, 그냥 놔둬라. 어, 얘, 배 개조했네. 어, 진짜? 어, 배 개조했다, 얘. 아, 씨, 나 저까지 어떻게 가? 오, 야. 내가 이걸로 태워줄게. 제가 미리 개조해놨다. 아, 진짜? 아니다, 나제총한번 터트려보고 싶은데. <웃음> 나중에 거의 이길 거면 한번터트려보려저 배. 야, 타라. 이거 자동포탑 달렸거든. 뭐야? 뭐야? 와, 이 좋다. 이거 업그라면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된다. 이거 어떻게 업그라는데 어, 업그레이드 킷이 따로 있다. 아, 그거 선택하면 되나? 어, 그냥 그거 선택하면 된다. 한 놈, 그거 선택하면... 같은데 갈래? 딴데 갈래? 딴데 가자. 아마 제가 알아서 방향 틀어줄 것 같긴 한데, 으악, 뭐야, 뭐야? 이거? 으악, 으악. 이번 태울.. 아 이번도 타고 있네 혹시 뭔 소리야? 어, 오호 자, 우린 저 안쪽으로 들어간다. 위 갔대. 파이 바로 내리면 안 된다. <웃음> 멈췄을 때 내려야 한다. 안 어, 그러면 죽는다. 안 죽는다. 내렸다. <웃음> 쟤는 아군 태우러 갔다. 확장 탄창, 없네요. 안떠안 안 뜹니다. 저거 조심해서 갑시다. 원래 같이 옆에 나란히 있었는데, 겹쳐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빽 총알만 많더라 야 쟤도 이제 태워서 오거든 우리 쪽으로 응. 여기 안에 파밍 하죠 우리는 필요 없고. 야, 야 총탄 소리 들린다 어디서 응. 어 AR이다 나이스 AR 프레시 아이더 응. 아 근데 프레시 아이더 보다는 어우구야 소리가. 야, 숙여라. 숙였다. 아군 온다. 어, 저 위에 하나 있다. 어디? 몇? 저기. 사람 하나 있다. 대가리가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 300, 300 거리면, 아... 안 맞았다. 끝 놔둬놓을까, 그러면? 응, 어, 일단 놔둬라. 나는 저격이 없다. 확장 탄창도 없고. 확장 탄창은 둘째 문제지. 있으면 확실히 좋긴 한데. 없으면 그나, 그나전하다, 그냥. 우리 14발이나 넣는데. 일단은, 야. 여기서 에 일단 존버로 한번 가. 우리가 이동할 때는 좀 많거든, 여기서도. 야, 혹시 공간 있으면 연막 같은 거 미리... 모... 연막? 어... 야, 저 안쪽 가야 한다. 그리고 아군 왔다. 우린 걸어서 가야 할것 같다. 왜 이인용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태워줄 마음이 없는... 저 싸서 어때, 우리는 더 좋은 게 있다. <웃음> 여기 조심해라 사람 있다. 저희 사람 있다. 어디 있는데? 표식에 따르면 사람 있다고 떴거든. 아, 거기다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전투 준비 전투 준비 꽤나 가까이 있는 것 같다 글라이더 강화 썼다 쟤는 주변에 상실 경계함수 움직여라 제대로 그냥 고기방패로 세운다는 방법도 있. 이대로 직진하면 그거이 되거든 탈출이거든 직진하면 또 오른쪽 소리. 됐다. 확장 탄창을 주었다. 미친. 아, 소리 났는데? 나한테 총 쏘네. 와, 야, 야, 여기 뒤에 뛰지. 뒤에. 뒤에? 어, 나 오다가 죽었다. 뒤치기 당했네. 뒤에? 거야? 어나 맞았는데 뒤쪽에서.. 한번 공격 맞은 반향이 어디였는데? 그니까 러 뒤쪽에서 맞은 것 같은데? 앞에서 맞았을 텐데 뒤엔 사람 없는데 지금? 어, 앞에다 앞에다앞 그거.. 75쪽에? 인것 같은데? 음 아야 아이씨 이거 많이 완전 많이 양각인데 많이 완전 많이 양각인데 각도가 와. 야 옆에 봐봐 옆에 엄청난 놈이 있었거든 어, 봤다. <웃음> 와. 나봤 <웃음> 너무 대단하다 야 저거 와, 아, 저거, 어째기노. <웃음> 저거, 어째기요. <어찌 이기노>. 씨발, <웃음> 존나 무섭네.